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진행된 전쟁 속 기지국들이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폭발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터지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의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터넷을 활성화하기 시작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이자 디지털 혁신 부장관 미하일로 페드로프는 스타링크의 터미널을 받았다는 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자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 화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지상으로 인터넷을 보내주는 스타링크는 대체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무게 227kg의 소형 군집 위성으로 1만 1,943여개를 2027년까지 쏘아 지구의 지상에서 550km 위인 저궤도에 뛰어 전세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지구촌 어디든 빠른 인터넷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수천 개 위성이 머리 위에서 지속적으로 지난 단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되었던 위성이 통신 가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다음 위성에게 핸드오버하는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위성으로 띄어진 인터넷 위성을 지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테나와 세톱박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이오를 점령하기 위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인터넷을 제공해주고 있는 스타링크. 앞으로 스타링크를 중심으로 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점점 주목받는 날이 올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식탐구였습니다.